네, 아, 어, 말구, 예, 그러니까 말로. 예. 설명하고 있으니까 잡담들 하지 말고. 한글 포니. 한글 포 여행바위 보셔야 되니까 꼭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천천히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누구십니까? 아, <웃음> 이예진입니다. 예진이 음. 자, 저희는 아, 포니 기사님과 예, 혜진님과 함께 선정해 주세요. 셋째 날. 셋째 날을 하고 있 셋째 날이죠. 즐거운 날이고. 네, 셋째 네, 날. 또, 아, 또, 또. 오늘 네. 또, 어우, 리조정철이 멋진 어, 어, 네. 리무진을 준비했어요. 아, 네. 네. 어, 오늘 졸타도 함께 하고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예쁘고, 이쁜 곳, 아름다운 곳, 웅장하고 좋은 곳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고고고! 고고고! 어? h oh, oh, o 2시두 시간 oh, oh, oh, oh, o 다 용, h oh, oh, oh, oh, 리 자 여기 네일는군요 <웃음> 아, 아름다운 곳입니다. <웃음> 아, 6이8 0원 정도 되고요요왕머리에서 <웃음> <자, 요한번에 웃음> 영상을 찍고 사진 찍었습니다. 점심을 하려고 11시쯤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고 맛있게 이제 음식을 먹고 술도 먹고 맥주 시원하게 먹을 겁니다. <웃음> <웃음> 콜라도 콜라도 시켜주세요. 콜라. <웃음> 아, 나온이안 됐는데 또? 오신이라는거 아, 오오 저비스. 어, 전복. 아, 전복. 그, 어, 이 전복이 손 전복이야. 소라 소라 소라. 복인데 그, 전복. 전복. 전복류 소라 여기 약간 좀 아, 아, 특이한 거. 어, 응. 살아 있는데? 응. 살아 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 이리안 먹을 건가봐 이제는 <웃음> 건가 아, <웃음> 내가 간다. <오>, 벌있다가있다다 <웃음> <맞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우리 그래, 모닝콜렬 맞지? 네. 그래 내모닝콜을 넣었잖아 어, 이거 모닝콜렬인거 자, 걔가 나왔어 뭐야? 그이름 뭐야? 시야 시야수 시야수 시야수 시야수 와, 시야수 시야송 여기 소금을 넣나 보다 짭조름하네. 이정도 어떠습니까성 완성 네? 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네 我不玩懂没懂没懂没好吃懂没懂没吃没吃没吃没懂没懂没懂没懂没懂没懂没懂没懂 스폭포입니다 스폰폭포 yeah. ye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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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爸爸造型赶紧微笑세요微笑 o k 站好站好 o k 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加 지를 보러 갑니다. 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슨 다리가 있는 거지? 왼쪽으로. <웃음> 머리 머리. 음. 원쌀이 1 3 0 원. 이렇게 한 네. 너 보면 맛있어. 음와 이봐 조심 죽고 있는 것만 나 음. 와, 음 <웃음> 땅콩 <웃음> <웃음> 생가의 이치로의 한밤문명 거기 영화 만화가 나오는 곳이죠 천월, 천월 여기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자좀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진짜로. 음아 진짜로 현 맛있었는데 또 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이게 씹다 보면 뒤에 와. 아니 씨, 먹어, 이게 씹다보면 귀여워 이재현 왜 내려놓고 다 먹어야지? 왜냐면 뭐가 안 좋아한다 아야가아한다아니가안좋아나다 아니야 뭐가 안아한다아가져 좋아한다 아니야 뭐가 안좋 자, 한다이니야 뭐가 안좋아이다아거이뭐아 이거 이거 가뭐이이이이아 이거, 이거. 자, 한입 씹어주세요. 자, 정지룡의 취리부터 돌립니다 이거 진짜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무슨 맛이야? 당수육 맛인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어. 냄새 때문에 힘든 건데, 이제 <목소리> 냄새가 안나네 엄청 많이 나는데?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반넣 아, 이게 진짜 좀더가 많이 그렇게 된거 같아. 이거 큰 거, 큰 거, 큰 거. <러나> 근데, 아, 내가 처음 씹은 게 그거구나. 농담하안먹어 아, 아, 응. 근데 야채 먹어도 나는데? 나가야 되고 싶나? 나가야 되가먹 되고 싶나? 나가하나나가먹 되고 싶나? 가야 되고 싶나? 나가야 되고 싶나? 나가야 가야은거나가나야야 나 알잖아 형. 나도 먹어봤어 더 먹어봐 밥만 먹어봐 밥만 아 기가리가리가 어. 자, 자 한현민의 쥐두부 도전입니다 오오오 그, 그 정도면 어. 냄새 안 나는 건데 내가 먹은거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와 퍼발뻔했어 자 먹어봐 자 한현민의 도전 아 역살보는 거 아니 나는 순대 일단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빨리 아이 먹어봐 빨리 찍어 와... 자, 아, 팔아파 빨리 먹어봐 안이거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저거 고기, 고기 먹은 것같은데 이거 리고아으면 틀리고 맞아요 맞아? 네. <웃음> 아 대만을 느낀거 대만은 <웃음> 처음 와봤습니다 많은 것도 느꼈는데요. 제일 먼저 1 등은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사람 그리고 최고의 문화. 대만을 사랑해야될것같습니다 뭐가 이지 타이완. <뭐라> <뭐라>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뭐라> 네, 옆에 누구야? 너미우셨어 <뭐라> 아, 지가 먹고 싶으면 다시 켰어요 해진이. <뭐라> <뭐라> 이 새끼들 쳇. 대만은서 우선. 맛있고요. 재밌고요. 쫀득합니다. 대만은 쫀득해요. 이게 달라붙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 쫀득한 대만. 나도 대만 맛있어. 대만은 맛있어. 뭐 아니니 타이완? 뭐아 타이완? 나는 유무싱으로 한번 타이완해. 소란 산지? <웃음> 아이니 타이완 대만은 굉장히 대만대만 하면서 <웃음> 아, 아, 맛있는 먹거리와 술 근데 가장 좋은 게 <웃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예 <웃음> 네. 아, 굉장히 좋은 <웃음> 일단, 대만의 이런 어떤 재미지 않을까 네. <웃음> 자알러스 사랑해요 대만 해주세요 아이니 <웃음> 타이완. <웃음> 어, 여기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 좋고요. 정말 사계절을 그다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특이요 제가 서울대만 가다가 여기 대만을 오니까 대만대만 하나야. 자, 오와이 타이완. 오와이 타이완. 너무 멋진 게올랐는데 괜찮지? 와, 그만 쥐지. 오오. 듣고. 음.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 대장을 어. 위해서 라면 준비하야데 정말 초이스 잘하같습니다 어. 아우, 오늘 주인 이제 아. 서울로 출발하는데요. 송산제공항. 즐겁고만한국으로 고고고. 송산 에어포트에서 김포공항으로김포국제국제선으로 출발. 자, 조정철. 재밌었어. 나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추장 평리수도 먹고 어, 그리고 갖가지 이름모를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또 마지막 남 60원을 라면으로 사고. 앨런, 바이바이. 바이바이. 들어가서. 안녕, 앨런. 안녕. 지현이,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예, <맛있어>. 네, 가세요. 죄송합니다. <웃음>